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베트남 여행을 할때 가장 많이 당하는 사고는 소매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소매치기는 어느 나라나 다 존재합니다 백팩을 메고 다닐 때 지퍼를 살짝 열어서 뒤에서 지갑이나 카메라 핸드폰 등 고가품을 빼가는 경우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시장이나 쇼핑몰에서 뒤에서 공범이 밀어버리며 그 찰나에 뒷주머니나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빼가는 경우 등그 방법은 다양하죠 베트남의 소매치기범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소매치기를 하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그들을 알리바바라고 칭합니다. 왜 알리바바라고 하냐고 물어보니 알리바바 40인의 도둑이라는 이야기에서 도둑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소매치기를 알리바바라는 은어로 칭한다는 썰이 가장 많았습니다. 식당이나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 혹은 길거리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테이블 위에 핸드폰이나 지갑을 두고 맥주나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죠.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 CCTV가 있고 핸드폰을 훔쳐간다고 한들 중고로 되팔았을 때 제값도 못 받고 받아봤자 몇십만원 되지도 않기에 괜히 그 돈에 절도전과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최신 핸드폰을 소매치기로 하여 중고로 팔았을 때 그들의 한달 월급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한방에 벌 수가 있고 특히 여행객인 외국인들의 폰을 날치게 하였다고 가정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봤자 경찰에서도 그냥 듣고 알겠다는 말만 한 다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기에 그들은 대탄 여행자 거리, 그리고 벤탄시장 앞, 통일궁 근처 등 관광객이 많은 지역을 주 활동 무대로 삼고 작업을 합니다. 베트남 북부 하노이의 경우 오토바이를 이용한 소매치기가 남부지역 호치민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이유를 물어보니 베트남 사람들의 피셜로는 하노이 경찰의 경우 피해자가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원칙대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뒷돈을 받았다가 자기도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반면 호치민 경찰의 경우 외국인이 소매치기를 신고한다 는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으면 물론 심한 경우에는 외국인이 니들은 돈이 많잖아 그까짓 핸드폰 하나 가난한 사람에게 적선했다고 생각해 라거나 혹은 왜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들고 다녀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냐 라고 하기도 하죠 이뭔 개소리야 그러나 만약 반대로 더 가난한 국가인 캄보디아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경찰의 핸드폰이나 지갑을 털고 왜 비싼 핸드폰을 써서 사람을 도둑을 만드냐 라고 하면 특히 핸드폰을 주사냥감으로 지정하여 사는 알리바바들의 특징은 대체로 즉흥적으로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닌 일정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관찰하여 미행하다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일단 사냥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일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일행이 없거나 혹은 소수인 경우 그리고 그 사람이 덩치가 작거나 여성인 경우 사고를 당할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러나 본인이 남자에다가 덩치도 큰 편이라 해도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당하는 소매치기 수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여행자 거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한명에서세명 사이의 여성과 한명의 남성이 팀으로 움직이는 그룹 소매치기 범입니다 일명 고안치기라고 하죠. 이 수법은 해가 떨어지는 시간인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까지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사람이 많은 시간대보다 사람이 조금 적어서 도로에 오토바이가 도망가기 쉬운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수법인데요. 범행의 대상은 보통 술에 취한 남자들을 타겟으로 잡고 그 사람에게 여자가 접근을 합니다. 그 여자는 남자에게 영어로 너 잘생겼다, 너와 같이 술 마시고 싶다 등의 멘트와 때로는 너와 함께 떡을 먹고 싶다는 표현을 하며 그 사람의 몸을 터치합니다. 거부하지 못하도록 부드럽게 몸을 터치를 하는데 타겟으로 지정된 남자 입장에서는 술도 마셨겠다, 어느 정도 와꾸가 나오는 여자가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터치를 해주면서 작업 멘트를 걸어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주머니나 가방에 신경을 쓰던 그 신경세포들의 터치하던 부위로 집중되게 되죠. 여기서 주요 부위인 고안 부분을 강하게 쥐어버리면 남자 입장에서는 전신의 신경세포가 그곳으로 다 쏠리게 될 것이고 그 타이밍을 이용해 일행이었던 여자는 가방 혹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이나 지갑을 빼내어 또 다른 일행인 오토바이를 타고 그 방향으로 달려오는 사람에게 빠르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1, 2분 정도 시간을 끌다 보면 오토바이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다음이고 여자들은 에이 재미없네 하면서 그냥 다음에 또 보자는 식으로 말하고 빠이빠이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순간 주머니의 허전함을 느끼고 그 알리바바들에게 달려가 봤자 증거는 이미 빼돌린 상태라 아무리 뒤져봐도 본인이 털린 지갑이나 핸드폰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꽉 끼는 청바지인 스키니진을 입어서 본인 스스로가 주머니에 폰이나 지갑을 뺄 때도 어렵다고 자기는 안 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그러한 경우에도 고안을 잡힌 남자가 주머니에 신경을 쓰지 못할 것이라 확신을 하며 범행을 시도합니다. 만약 걸리게 된다 한들 대부분의 경찰들 또한 술 취한 외국인의 진술보다 술에 취하지 않은 현지인의 진술을 더 신뢰해 주기 때문이죠. 이들의 범행을 현장에서 적발한다 한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도 당장 잡아는 간다 한들 그들을 처벌로 이어지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유튜버로 활동을 하여 카메라맨이 뒤에서 영상을 찍으며 움직이는데 그 카메라맨을 발견하지 못한 알리바바가 범행을 하여 완벽한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한다 한들 알리바바들은 길에 저 사람이 지갑을 떨어뜨려서 주워준 것이다 혹은 저 사람이 술에 취해서 나한테 같이 놀러가자고 지갑을 주더라 이런 식으로 둘러대며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호치민의 여행자 거리인 VBN에서 활동하는 한 여성 소매치기범은 과거 제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러 거리에 갔을 때제 지인에게 말을 걸며 그 지인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재질을 당한 적이 있었고 그 후로 제가 몇 번을 지나가며 그 사람을 보았지만 경찰이 잡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 어쩌면 경찰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주고 그곳에서 활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마치 벤탄시장 앞에서 외국인만 골라 태워 택시비를 10배 이상 바가지 씌우는 택시들이 잡혀가지 않고 10년 넘게 계속 장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이런 소매치기 사고는 사전에 스스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지갑이나 핸드폰 등의 고가품은 절대 손에 들고 다니지 않고 바지주머니보다 가방 속에 넣어 가방은 또다시 화면에 보이는 이런 자물쇠로 잠그고 다니시길 추천드립니다. 핸드폰의 경우 길을 걸으며 하게 될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스마트폰 암밴드를 사용하여 폰을 보는 것이죠.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다니다가 오토바이가 자신의 귀중품을 낚아챈 뒤 도망갈 경우 크게 불어버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되어 도망가는 오토바이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템을 준비했다가 썬텐. 오늘의 결론 술 취했을 때 다가오는 이성을 조심하자.